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44강 교회 하나 됨에 대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신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웃음>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목표, 다시 목표 하시는 일이 있죠. 다시 이제 그리토 안에서 그걸 회복하셔가지고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목표 하셨던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어, 모든 지혜도 예비하시고, 모든 능력도 내려주시고, 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기체로서의 교회도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가 존립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창조된 백성들로서 주님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창립이 된 거죠. 교회가 이제 첫, 오순절 그 사건으로 첫 창립이 됐다고 그러고, 그 뒤에는 이제 설립이 된다고 그러죠. 이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는 것을 창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뒤에는 설립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 그 토대 위에서 그 동일한 원리로 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졸립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운행돼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 개인이 이제 이 교회라는 유기체에 속해서 살아갈 때도 그게 다 공통적인 목적이 되고, 삶의 그 존재 의미가 되고 삶의 당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하든 혼인을 하든 무슨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 속한 자라면 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성신이 임하시면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그 복음이 뭔가, 진짜,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까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고 이게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고요 너무, 너무도 좋은 일이죠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일로써 이제 교회에서도 이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목표하신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는 기쁨으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주님과 혼인할 그런 혼인해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세계를 바라본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3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형상이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개인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남녀로서의 형상도 그렇고, 이 교회로서, 세 사람으로서의 형상도 그래요. 그래서, 그, 그,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들도 다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충만함, 그걸 그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안에 그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그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저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단체로 존재하는 게아니요나 혼자도 그냥 개별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냥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아니요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제 쭉어 복음이 전파되어고땅 끝까지 나가는 걸 지금 나가는 노종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명의 선자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서지면서. 이 여긴 독립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종속돼 갖고 구원을 누렸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경륜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하는 거. 그렇지만 이각기교회지만이 교회는 다 하나예요. <웃음> 여기 선약 교회가 있고 뭐 다른 지역에 언약 교회가 있고 뭐가 뭐저다 다른 교회가 있는 것도 다 지교회로서의 완전한 교회지만 각각의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가지 그 교회의 속성을 누려간다고 하는 것이 예, 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뭐 교회를 이루고 있어도 다한 머리 대신 그리토의 지교회로서 각각 통치를 받고 서로 과연 그런가 서로 살펴보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회도 뭐 바쁜데,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서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본질의 그 교회를 이루려고 하고 본질의 인간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늘 예의 주시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뛰어 나가 가지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오지에서 아니면 뭐 이교도의 밖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타역자들이 있으면 늘 관심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죠. 먼저 받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 주님이 그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요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케 됐으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요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게,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박해로 쫓겨나가는 중에 이제 이방인 교회로 섰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물론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저들을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동정하는 차원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관심을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은 굉장히 아주 필요한, 특이한 것입니다. 당시 구속사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없어져 버린다면, 그냥 이땅 끝까지 복음이 전환 전파되는데도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뭐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돕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르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웃음>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를 알고 그런 일을 했다. 우리가 한 가정 안에 이제 부모가 되면, 부모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자식들도 다 똑같이 잘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그, 뭐, 직접적으로, 뭐, 권위적으로 뭐, 명령을 해서, 네가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것도 키울 때 그걸 또 공평하게 잘 못했고요. 본인도 연약한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나타내죠. 이 자식이 그런 그 효자고 그 가정을 하나같이 생각하는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 뜻을 헤아리면서 아버지가 그 이전엔 뭐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헤아려서 형제들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데 우리 아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제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평균케 하시려고 그 사랑을 나누어서 평균케 하시면서 같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을 위해서 있는 거죠. 개인의 행복과 영달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줬으면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했고요. 그냥 또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참선지자인가 하는 것도, 당시 선지자의 직분이 신약에 그, 제도 하에서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의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지만,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것은 그리토에게로 모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토에게로 모아져서 성취된 것이고, 이제 구약적인 기능을 가졌다 할 때는 신약에서 이제 아직 그 개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그런 때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그런 예언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뭐 예언이 꼭 안미를 내다보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으로서,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대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따 오후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으면 따르고, 안, 안 맞으면 안 따라. 이게 이제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안 맞으면 이제 내가 애국에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고도 손자한테 뭘 물어보거든요. <웃음> 그러고 애국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그, 장신 잘못 받았다고 그러고 애국으로 가버려요. 그런 일을 안해거 그, 그, 거짓된 성도도 그렇고 거짓된 손자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것을 못 해요. 교만해가지고. 절대 못 하죠. <웃음> 예, 항상 자기가 이제 자기 이성이 우선이, 자기가 중심이. 다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다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 그런 존재들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허락하죠, 그요그 질서 속에서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렇게 그 앞서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어, 사역을 시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 질서에 속한 자로서 질서를 존중하고, 어,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질서가 완전히 삐그러져갖고 이상하게 가면, 그거는 뭐, 나와야 하는 거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렇다. 항상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첫 사람 아담,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사색하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그 계시를 해석했다고 오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 타락이 뭐 그때 타락했던 원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심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자기 이성이 항상 앞서 있요 자기 생각이 앞서 있고. <웃음>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형편에서 아그 아가보 어그 선자 기, 기근을 저 가뭄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아 그것이 이제 이루어 어 좋습니다. 그런 지음에 이제 아,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한 것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베블론이가 좀 나눠주는 자원이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땅의 일이죠. 하나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경륜의 경륜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들의 관계 또 자신들이 구원받은 목적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일 그리고 또 당대에 드러내야 할일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이 있는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하고 실행하는 내용부터 봅니다. 아무튼 아가보가 예, 예언한 것이 글라우디오 때성취됐다고 했죠. 글라우디오 <웃음> 어, 네로 전의 <전에> 그 황제인데 <웃음> 40년대 50년대 중반까지 40년대 초부터 5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어, 황제 노릇을 했던 그 즈음에 이제 아 이제 그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그런 기근이 들어왔어요. 어, 어, 극심한 기근이 국소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전 전반적으로 그렇게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 안디옥교의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혼인식에, 뭐또 아니면 저, 저 장례식에 뭐, 뭐 하는 것하고는 푸마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조예요. 뭐 말, 말은 비슷하지만. 작정한 것을 보면 당장의 물질이 준비가 충, 충분히 되어있었으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한몸된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면 그냥 줘서 보내면 되잖아요. 작정할 필요는 없죠. 준비되어 있었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힘쓴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얼마씩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각각 힘대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남이 하니까 겨우 그냥 흉내내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한가. 그러니까 각자가 다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이런 면이 나타나는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도울지, 돕지도 못하고요. 도울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10편이, 그, 27편에 아마 그,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아니,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이 그그 그 이제 압살롬인 것 같은데 그 쫓겨 가면서도 쫓겨 다니면서도 원한 가장 원한 게 뭐냐? 죄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자기 지위가 회복이 되고 자기 자기가 복권되는 그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있는지 아는 거죠.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는 거죠. 예? 자기의 그, 그런 게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일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자기 자존심 내가 이게 참 자식들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비참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어가지고 참 비참한 꼴을 당한다 그런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백성들도 잘 돌보고 약자들도 도, 돌보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하고 자기 이, 이 머리로만 하나님 이해하고 그냥 혼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난 척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웃음> 다른 사람이 이만큼 내니까 눈치를 보고 나도 이 정도는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교묘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작정들을 한 것입니다. 그, 그 이제 부흥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부흥에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부흥에 가면 그뭐 작정 시키잖아요. 돈들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작정시키잖아요, 막. 장로들부터 세워놓고, 막, 1억서부터 뭐, 저 1억 작정할 사람 손들게 하고, 5천만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만원 하면 애들도 다 이제 작정해, 애들도. 요만한 코올리 애들도. 다 작정해. 있는 거다 빼놓고. 저도 그렇게 우리 안나 반지인가 좀 빼, 빼준 기억이 있는데. <웃음> 그러니까 그런 작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각각 자기 힘대로 자원해서 작정, 이, 이 조장해가지고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혹지로 종교적인 열심, 헛된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작게 내는 사람도 자유함이 있고, 네? 많이 낸다고 그 뭐가 뻣뻣하게 할수 없어요. 자원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지. 나는 이만큼 냈는데 너는 왜 그만큼밖에 안 내? 이런 소리도 안 해. 각각 자원에서 하는 거지. 눈치도 안 보고.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을 귀히 보시는 거지, 부자의 성의 없는 많은 헌금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육원들의 이런 헌신을 받으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힘대로 그 일을 작정한 건 소원을 한 거잖아요. 그 소원한 걸 채워주신 거죠. 주님.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어보고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그건 작정이 아니에요. 그건 허세지 허세. 그건 허세예요. 작정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먹을 걸덜 먹고라도 에? 내가 생활비 전체를 들여서라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작정, 그런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셔서,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기꺼이 구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지. 이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게 구제나 그 뭐, 다스림, 이런 걸 잘, 평소에 잘 하고, 그, 그렇게, 그런데 그 아주 오랜, 그, 저기, 자기,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냥 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그 집사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에 실질적인,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이게 특수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하고 특수한 경우는 또 있어요. 뭐, 감독자들 다, 여기 혼인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지만, 특수한 경우도 있죠. 뭐, 바울 자신도 혼인을 안 했는데,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네. 각 개교회마다 또 달라요.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자신을 들여가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걸 원칙만 가지고 비판하고, 그, 아주 종주를 하죠. 그런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아무튼 평소에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뭐 누구라도 다 왕같은 제사장 손지자니까 중보하죠. 중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하고, 교회 일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 일에 내가 도울 일이 없나 이렇게 늘 살피는 거지. 나는 안 뽑혔으니까 나는 안 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모르고 뽑힌 사람도 못 보는 것들을 보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 소원도 채워주시고 그런 그런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주님의 채워주심에 따라서 각각 그 힘대로 헌신했고. 그 헌신된 것들을 모아서 보내기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 주님의 생명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각 누구 하나 소홀함이 없이 교회에 속한 자. 안디옥 교회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 교회를 도우려고 했나?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봅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역교회의 상징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랬다. 아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지역교회의 중요성은 너무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방교회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길은 열려 있었지만 사도적 전통이라는 연결점이 아직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저들은 복음의 빛인 자로서 마땅히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받았는데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등에서 그와 동일한 사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원지에 영예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므로써 구속사의 개통적 가치를 세우는 일은 아주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헌상 문제는 또 따로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지만, 헌상은 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상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지지하고 왔는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거저 받은 걸 거저 주는 입장이에요. 드리는 입장. <웃음> 역대상 거의 29장 14절인가 아마 그게 나오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낼게 없죠. 절대 그 이름 내려고 하면 아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낸 자도, 뭐 적게 낸 자도 다 공평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르침, 반, 반 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 6장 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러스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쓰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그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은 걸 생각하면 그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뭐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나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누구만왕 같은 제사장으로도 받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 평등이라는 것은 신분상의 평, 평등이고 사역은 다 각자 사역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유대 지역이 특별히 더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렵지만 유대 지역은 더 어렵잖아요. 지금 밖그 그 심장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다른 곳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족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런 제이 표현을 했는데 누군가 어려움에 빠져있다면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급한 자부터 균등하게 의의가 나눠지도록 하고픈 것은 아, 뭐 당연한 일이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성도관의 이러한 혼상의 원리를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 사건의 실,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가졌으면 난덜 가지려고 하는 거지. 가진 사람은 덜 가지려고 하고. 왜 나도 똑같이 안 줘? 네? 똑같이 주지. 그렇게 마,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더 가졌으면. 나는 안 줘도 된다고 하고, 더 없는 사람을 주라고 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억지로는 아니에요, 그건. 뭐, 그건 자기 몫으로 받았으면 자기가 임미를쓸 수는 있지만, 그 억지로 그렇게 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지. 그럼 난뭐내 권리 내가 취해갖고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 생각하면 참 부족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네. <웃음> 그 고린도 전서 8,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케 하라 하였느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까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지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요 마지막 절은 만나 사건을 그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이게 극한 가난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그 오히려 극한 가난 중에서 그 염보의 마음이 더 불일듯이 일어나. 자기가 너무 힘든 걸알아본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죠, 속에서. 나도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안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벌써 시험 든 겁니다. 이런 헌금의 정신을 가지고 주를 의지한 자들을 쓰셔서 예루살렘 지역교회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한번 시도해서 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그런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소원은 뭐, 그게 한번 가져보고, 할수 있다. 한번 가져보고, 또그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 정상한 소원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안 쓰신다. 어떻게든 그리 도 안에서의 동질의 신학과 그 생명성을 나누어 가진 자들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는 자들을 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참 역사는 참, 참 기가 막혀요. 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아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정서를 누리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깝지가 않죠. 이 계산하지 않는다. 늘 말. 사람들이 병도 다양해요. 공황장애 들어가는 것도 다, 다양하게. 자기가 어렸을 때 돈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돈 쓰려고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고. 건강 문제가, 건강을 희생하는 일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와. 그냥, 그냥 공황장애가 온다. 병이에요, 다. 또 자존심 뭐, 이거, 이거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그거 건드리면 뭐 이게 다 병이죠 다 병.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이 이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그 공황 장애에서 극복이 돼야지. 그걸 인간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이따 오후에도 그게 나오는데, 심리학적으로 그거 뭐, 어려서 뭐, 경험한 거, 첫 번째 생각 드는 것들, 다 부정한 생각들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그 공황장애를 벗는다. 그건 죄 문제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 죄가 있다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환자들이거든요. 칼빈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중에 정신병 안든 사람이 없다고. 다 환자들이에요. 주님의 국률이 아니면, 이 환자,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환자들이니까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돕죠. 내가 더, 더 많이 받았으니까, 굴림하고 뻑이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모아진 헌상을 가지고 신임할 만한 인물들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중대한 일을 맡기지 않고 그 일을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맡겼습니다. <웃음> 이 사실 이 일은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부과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자칫 아주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형편의 처한 자들 돕는 일이라 그 일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게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게그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 여기서 이 사울로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책임자로 뽑혔습니다. 바나바는 뭐, 어떤 사람인가, 뭐, 이 사람은 권면과 위로가 뛰어난 인물이었고, 자신의 것을 다 바쳐서 이미 헌신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걸 맡겨도 이 사람이 횡령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당연히 잘 충실하게 할 거다. 그, 그리고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착하고 용기 있고, 성기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 주를 만난 뒤로 주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아주 더 확실한 자세를 견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오르는 길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그, 그걸다 갖추고 있어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잘 모르는 사람보 보낼 수 없잖아요. 잘 아는 사람을 보내 예, 바울... 자 사울과 바나바는 그것도 잘 알고 그런 경력도 있고 예? 믿을만한 사람이 그렇게 뽑힌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확실한 이두 사람을 뽑아 중차대한 구제금의 전달을 맡긴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그 그 구제금을 맡기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 통치를 맡은 자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사도들보다는 지위가, 그뭐 교회 안에서 지위가 한 단계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이게 뭐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 은사면에서 질서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도 나오지만. <웃음> 봉사일을 하는 자들 위해서 교회를 관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아도 물질을 가장 잘 관리하여 배분한 인물들에게 전화해서 물질과 관련된 모든 위험의 요소를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교회 가가지고 저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준게 아니고요. 책임자들한테 준 거죠. 이것을 보면. 다양한 개별적인 은사가 있어도 그걸 운용함에 있어서 아주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룩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무슨 뭐 저기 믿음의 그 일도 없고 그런데 몸만 있 일만 있으면 큰 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 이게 시끄럽죠. 이러면. 교회에 그 무슨 높고 낮은 은사가 있으려만은 질서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장로한테준 거예요. 나한테 줘도 내가 갖다 줄때왜 나한테 안 줘?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 질서를 존중해야. 돼. 이 시기가 많은 사람들은 질서를 절대 존중하지 않아 교만하고 시기가 많은. 거. 열등감이 많고 이런 사람 누구를 칭찬하는 그런 일을 못해 이장 병이죠 그것도 병이에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로 19절 베드로 전서 5장 5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다 아까 읽었죠. 그리고 장로에 대한 통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뭐 개인적으로 저기 미워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그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여론이 되면 뭘까? 베드로전도 오장오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겨,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들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정착이 됩니다. 돈이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도 나오는데 아마 이때에도 그와 유사한 조건을 따라서 장로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절로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이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치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주하는 그 정주에 빠질까하며, 또 외인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로 세워줘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실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려도 한나절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까이 정도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일은 교회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복음에 빛친 자들로서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조금 더 거려하지 않고 그리 또한에서 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아간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가장 시급한 일을 질서 있게 잘 처리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까지도 정상한 마음을 발휘해서 어, 이제 사랑할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죠. 원수리 궁지에 몰렸을지라도 그것을 아주, 음, 아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궁위력인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웃음> 절대 선으로 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 악을 당해도 선으로. 어, 그 물리치는 그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세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신자라면 그 옛사람의 성향은 될수 있으면 발휘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그리고 심지어 그, 그 짐승들이 그렇게 사납게 하는 것조차도 이제 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양육 강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사자나 그럼 호랑이들도 나중에 회복이 되면 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얻고다그 사자들과 같이 어울릴 판이죠. 이게 타락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원수의 짐승도 불쌍히 여긴. 여기 <웃음> 쪽 <이쪽> 출해국기 <웃음> 그 23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원리에요. 율법의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들이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약에는 언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신약에도 언약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 심판입니다. 명백합니다. 그것도 더 완전하게 그리토께서 다 보여주신 뒤에 법으로겨 그러면 더 죄가 큰 거죠. 저는.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실 때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위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그건 조폭들도 그거 다 하고요, 양아치들도 다 해요. 예. 다 하죠 자기한테 잘한 원수한테 하는 거는 그리토인만할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참조하시고요. 하물며 형제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에게 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식물로 형제를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케 하면 사랑으로 행치 않는 거예요. 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뭐 배고프든 말든, 아니, 난, 난 당장 못 보니까, 뭐, 내 코드 속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 18절 말씀도 참조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물질을 내 주는 거, 시간을 내 주는 거, 내 지식을 내 주는 거를 게을리하면 그게 뭐 형제, 형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 1서 이 부분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진실함이라는 건이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영어 성경이 트루스로 나오는데 진리 안에서 행위도그 율법의 행위 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여기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바로 나오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단단하게 하는 거죠. 굳은 마음을 갖게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걸 구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때는 더 우리가 그런 걸 더, 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뭐, 제가 프랑스에서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도 뭐, 코로나 확신이 돼가지고, 진짜 기도가 절실이 필요하다고 도움 요청했고. 미국 아는 목사님, 그, 또, 저하고 동기 목사도, 가족이 그냥 확진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아가모가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드에 큰 흉년이 왔는데 그러한 기근시에 안디옥 교원들이 유대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도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기 때문이고 마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빛인자로서 할 일을 하,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더 <웃음> 또,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진짜 주님의 마음. 그들은 그러한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질서를 지켜서 은사가 있는 자들 택했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장로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 않구요. 교회 질서를 통해서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하겠죠. 안 보는데 뭐다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도와야 되고 당장에 뭐 보이면 내가 도와야 되면 내가 도와야 돼. 강도 만난 사람 도와야 돼.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도울 일은 교회적으로 해야 돼요. 전체로 자신을 드린. 사람 교회 한 분자로 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기록들이에요. 은혜를 빙자해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늘 섬기는 자들로서 죽게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상속한 자들의 온유한 자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품성, 품성을 이게 주님의 품성을 발휘한 거예요. 난국 중에.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품성을 잘 발휘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려 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